자, 저번 시간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너입니다. 어디 보자. 저희가 해야 될게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일단은 여기 보니까 고기는 다못 먹었네요. 일단 기다려 봅시다. 여기는 지 연구 포인트가 좀 많이 쌓여 있는데, 저 운이 좋으면 바로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2포인트 2포인트 남았네요. 4포인트 32포인트 딱 32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할수 있느냐? 저번에 저희가 만들까 말까 고민했던 그 제형기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참 좋죠. 자, 파이프 혹시 모르니까 8개 정도 미리 만들어 놓읍시다. 중투비정도 이렇게 지지인가려 놓고 재고를 한번 볼게요. 다섯 개나 있죠? 그럼 하나만 더 만들어봅시다. 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고기는 계속 잡힐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참 다행이네요. 딱 32포인트가 맞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저나또 창고가 가득차기 시작했는데 이제 120개 정도 남아있죠. 근데 여기 있는 거를 뭐... 뭐다못써형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기름으로 갈아 넣으면 곧바로 좀... 순식간에 증발하는 그런 플라스틱들도 있고요. 이 플라스틱 가지고 나중에 그물을 만들어야 돼. 그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 예전 그 나중에는 이런것도 소비재로 이렇게 바뀔거예요 어디보자. 거다만들고 있죠. 자 29포인트. 자, 이 포인트만 더 준비되면 될텐데 문제는 여기 있는걸 좀치워야지만 저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쵸. 다들 어디간거야. 야 먹는것도 신경써야되고 클릭해놓읍시다. 자곧 연료가 가득 찰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여기서 나는 소린가? 음알 수가 없네요. 잠깐만, 장작이 부족하다고 말도 안 돼요.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제작자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조금만 지켜볼게요. 아이고 잠들면 안 되지. 큰일났네. 야이 와중에 갈매기는 먹을 게 없다고 이렇게 빽 소리를 내고 있고요. 머리 아프죠. 자 일단 물이 많이 부족하니까물좀 챙기고 나서 작업을 지행합시다 기름 거의 다 찼죠? 얘 빨리 끝내려고 물이 해야될거 많다. 그쵸? 이런거 해야될게 많아요. 아, 음, 너네 정원이 너무 많 빨리 먹어. 체크 좀 해봅시다. 다섯개있죠? 지금 제공하고 싶진 않아요. 얘들이 다 노란색을 될때 그때 먹일게요. 야, 이거 큰일 났네. 나중에 이런 거업그레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나? 야, 내 패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래. 좀만. 기다리려. 너희들 노란색으로 다 변할 때까지만 기다리자. 그리고 이것도 빨리 좀 치워줬으면 좋겠네. 어디 갔어, 다들. <웃음> 벌써 이 정도 찼어요? 큰일 났네. 이러다가 저장고 좀더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더 만들까요? 더 만들어도 될것 같긴 한데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만들게 됐어 지금 밧줄이 좀 급하긴 한데 밧줄은 뭐 일단 장작이 생긴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템이 없다고? 정어리가 없다고? 말도 안돼 예 그러면 누군가가 정어리를 낚으러 가야되지 않겠니?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프죠? 자 이렇게 합시다. 일단 지켜볼게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 먹을 게 없다고. 빨리 낚시를 하러 가야 돼요, 저희. 뭔가 장작이 쌓이는데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낚시를 하러 가야 된다. 나희도 배고프지? 그래, 이해된다. 일단 잠이나 자고 조금 이따 생각해 보자. 아이고, 집도 빨리 만들어주고 싶긴 한데 쉽지가 않죠, 저희가. 지금 물이나 음식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을 다른 데다가 좀 돌릴 수 있으면 이것저것 할 만할 텐데 쉽지가 않죠. 자 북은 챙겨왔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가져오고 있고요. 좋그만 이거 빨리 가져와야 된다. 그래 그래 빨리 요리해야 돼. 자 요리 시작합시다. 여기서도 요리를 시작하고요. 아 이제 노란색 됐죠. 먹읍시다 나중에 물고기를 낚는 그런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좀 하고 싶긴 한데 그 효율이 좀 좋지가 않아 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인데 사실 그거는 보조 기능이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잠깐만 왜 포인트가 줄어들었지? 28 31 좀만 더 하나 더 어디갔지? 이해가 안 되죠? 야 사람이 한명더 필요한가? 아니야 이 정도면 좀 그런데 사람을 더 늘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자 다른 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는 이미 갔다 왔고 오촌 갔다 왔고 여기는 다 갔다 온대죠. 여기도 갔다 왔고 자 이쪽은 저희가 탐사 중인 곳이고 여기도 갔었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보트 모터보트 공장 고기는 어 고기 많네 나중에 이쪽으로 갑시다. 자 먹는게 지금 회복이 안되고있어 쉽지가 않네요 아 그렇다고 미역을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굳이 이 녀석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얘가 해초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렇죠? 저희 해초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초밥을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봐야 되는데. 자, 드디어 0에서 1로 회복이 됐죠. 그래도 해야 될게 많아요. 큰일 났네, 이거. 일단 창고가 거의 다 가득 찼으니까 이거 만들어 주긴 해야돼 됐죠 으 쉽지가 않네 포인트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어디갔지 포인트 자 28, 31, 32까지 회복이 돼야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안가니? 이 포인트 있는데 이거 가져오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안되겠어요 이것도 자 이렇게 한 명이 탐사를 좀 레벨이 높아지만 이동을 할것 같아요 좀 낮추고 이렇게 할게요 얘 고기 없다 빨리 가져와야 된다 우리 여기 몇개 있나요? 다섯 개 여섯 개 야 플라스틱 좀 그만 가져와 780개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자 드디어 연구 포인트 다 챙겼습니다 다행이죠 예, 선두 개가 되는 순간 이거 없애고 더 좋은 건물로 한번 지어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바겠죠예 그리고 낚시하러 가려요 됐어요. 연구합시다. 으아..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아 좀.. 어디 갔어? 됐어요. 아니 또 어디 갔어? 야 북을 왜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왜? 머리 아프죠. 기다려 봅시다. 어 됐다. 자 연구 시작하고 자 연구 순위 올릴게요. 이 아이가 와서 연구를 하던가 할 거예요. 그러면 얘 순서를 좀 바꿔야겠죠? 물이죠. 이게 1순위고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연구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수건을 푼 그런 느낌이 들죠 얘 두명 뭐하니? 너 이름 뭐야? 너의 정체는 뭐야? 주니퍼 플러시라는 애가 있는데 낚시하샤 안가? 이놈시켜야낚시하 가야지 지금 낚시해야 될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놀고 있어? 왜? Hello. 아 뭐하니 넌? 이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를 주니퍼 플로시 났는데 그 운반도 좀 시킬게요. 자 이렇게 시켜 놓으면 놀때뭐 다른 게 하겠죠? 좋네 연구 다 했니? 아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최선을 다해야지. 허, 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 보기 좋아요. 자, 이거 너 연구 끝나면 바로 이거 해야 된다. 자 혹시 모르니까 길을 좀 만들게요 여기다 길을 만들고 어 길을 만들 수가 없네 아 여기다 창고를 만들 수밖에 없겠네요 쉽지가 않네 물을 없앨 동안 애들이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물을 한 10개 정도 만든 다음에 이거 해제하고 그 다음에 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맞을 것 같아요 장작이 없다고? 권리가 없어 그래, 재염기에 대한 연구 끝났죠? 좋아요. 얘네들이 할거 없을 때, 연구라도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거나, 연구 좀 시킵시다. 할거 없을 때. 아무튼, 재엄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기는 한이 정도 하죠. 근데 지금 불이모아르니까열 때까지만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체할게요 여기 주변에 고기 얼마나 남았니? 자, 한 군데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슬슬 정리하고 이동할 때가 된것 같긴 해요 자 고기가 많은 데가 어디였더라 여기도 많구만 이쪽으로 갔다 위로 갈까요? 여기는 고기가 그닥 많아 보이진 않은데, 고기가 필요합니다, 고기. 연료. 이건 또 뭐야? 사람. 자, 우리 고기 먹으러 이렇게 이동합시다. 답이 없네요. 아니, 왜 회복이 안 돼? 일 정어리 몇개 있지? 정어리도 좀 만들어야 되죠. 4개만 만듭시다. 잠깐만. 남은 게없단얘긴데 남은 거 없죠. 그러면 바로 이동합시다. 됐어. 어디로 가야 하오 자 고기가 마음대로 이동을 합시다 여기 어차피 가면 좀괜찮을것 같으니까 일단 이쪽으로 갑시다 고기 고기를 낚으러 갈게요 오이! 고기가 없으니까 너무 슬프죠 연구 포인트도 얻어야 되는데 됐어요. 자, 빨리 고기 낚시합시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음, 여기도 있고, 또나무지 하나 아래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야, 딱 되네. 좋아요. 행복합다. 니자 그러고 난 후에 지금 마른 나무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해체하고 여기다가 밧줄 좀 만들어야겠죠? 저기 한 번. 밧줄 두 개만 만들고 그 다음에 장작을 무한적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릴게요. 계속 도올리고요 아이고 배고프다고 난리가 났죠 어떻 해야 될까 먹여야 될것 같죠? 먹입시다아 우리 정어리 많이 부족해 여섯 개 밖에 없어 큰일 났어 그래 오지 말고 좀자 이동 이동 이동 이래라 나무 가져오면 좋고 아니 해체하는데 여기다 왜 설치합니까 도대체 자 고급건조대 하나만 더 드릴게요 물이 회복이 안되네 큰일 나 이거 방법이 없을까? 아니야, 이거를 빨리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닌가? 그건 좀 물인가? 머리가 아프죠. 셉시다. 자, 해체하고. 이것도 해체해야 돼. 그냥 빨리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빨리 해체하자. 시간이 없어, 우리. 재료 다 철수하고, 그거 철거하고. 좀 작업에 집중하자. 안돼! 자면 안돼요! 큰일 났어요! 장작이 날아간게좀 아쉽긴 한데요 어쩔 수없죠 지금 근데 이 자리가 꼭 필요해요 아니 왜 하다 말고 어디가 다들 그래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 자원도 옮겨 놓고 좋아요. 여긴 됐고, 이쪽만 정리하면 되겠죠? 한세 번만 왔다 갔다 거리면 돼요. 마지막 한 번. 됐어요. 자, 바로 고급 건물을 하나 지을게요. 드디어 이 아이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의 기념비적인 그런 작업 중에 하나죠.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된다. 우리 시간 없어. 급해. 자, 자원 가져와가지고 빨리 집어넣으시고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자세 참, 참 좋아. 빨리 집어넣으시고. 파이프 가져와. 파이프. 3 개만 가져면 오 된다. 됐어요. 시작합시다. 응? 왜 가져다 많아 됐어요. 자 건설 시작합시다. 우리 시간이 없어요. 좀 오래 걸리긴 한데. 바로 작업을 시작한 순간 네 개인가 세 개씩 그 물을 만들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좀만 애들.. 애들이 좀 버텼으면 좋겠는데.. 아 진행합시다. 아 잠깐만 왜두 개씩 밖에 안 나와? 말도 안 돼. 너프 됐나?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 곤란한데.. 하나 더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무 지켜봅시다 정말 두개씩 나오는지 아.. 진짜 너프가 됐구나 그냥 머리가 아프네요. 음, 어쩌면 좋을까? 건물에 하나 더 지읍시다. 맨 지금 현재로선 방법이 없으니까. 아, 하나 더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좀 길을 만들게요. 음, 잠깐만. 한 여기까지만 연결시켜볼게요. 자 누군가 급하면 물을 만들어 주겠지 저 하나만 더 만듭시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아, 7개 만들어 놓고 그래도 두명이 들어가는 것보단 낫죠 남는 애가 다른 일을 좀 할텐데 또 정어리 없다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4개만 만들게요. 는 음, 정어리가 없구나. 큰일났네. 야 너네를 위한 식량이 없어. 큰일났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기다려봅시다. 일단 오더를 내려놨기 때문에 별일 없을거예요 재엄기난 한... 조금만 더 만듭시다. 아 먹고살기 왜 이렇게 힘드냐. <웃음> 잠깐만 그 전에 체크한번 할게요. 고기 다 낚았나요? 한 군데만 남았죠? 여기하고? 그쵸 두 군데남았죠? 이거 마크 해제시키고 두개뜰 때까지만 기다립시다.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건조대 하나만 더 줄게. 그래. 배고픈 거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근데 방법이 없구나. 나 구리 파이프 다섯개 있고 하나만 더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물러냅시다. 어차피 두 명이 이물 만드는데 종사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한, 하나 더 지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해요. 크.. <웃음> 얘들 배고프다고 하네. 어디 보자. 얼마나 만들었니? 좀 보자. 세개 남았죠? 내보내기 저장소가 갇혔습니다. 그래요.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 자, 그 다음에 이동할 곳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음. 다한 번씩 이동했던 곳이라. 아, 이쪽으로 이동하면 먹을 게 부족한데. 그쵸? 흐흠... 곤란하죠. 이렇게 이동해야지만 먹는 게 해결이 되죠. 슬프네요. 일단 외로운 섬에는 들리진 않을게요. 지금 여력이 없으니까. 자, 나머지 한 군데만 남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저것도 다 챙기면 자 반대로 이동합시다. 지금 먹는 게 급하니까, 일단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중에 지금 먹그 물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 좋은 징조에요. 아마 다음 편부터는 이제 물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하나 더질 거기 때문이죠. 자, 일단 먹는 문제 어떻게든 해결했고,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걱정이 되긴해요 그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좀 판단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연구 포인트가 몇개더 나오면 해결될 거라 생각이 들지만 한동안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맵을 좀더 뒤져보고 안되면 맵을 리프레시, 그 리프레시하는 방안을 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